말 그대로 폐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게 호흡기. 네. 네, 호흡기 뭐 그것만 알면 되고 이 폐에서 알아야겠는데 폐털라는게 뭐 있어요. 네. 음. 그래서 어, 이거를 폐포와 그리고 보시면 폐털. 이 폐포에서 그 폐에 있는 붙어 있는 거니까 폐포에서 오투.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랑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동맥혈. 음, 여기가 여 기가 도메 퀴여기가 도지 세포에 서는 그 수요 투가 나오고, 그게 오가 들어가 있나 들어가서 갔요 네, 그럼 이 수요 가 여기 이렇게 흔나가다 라고 하면 그 호포 여기 들어가고 거야? 그럼 얘 한테도 오스가 나오죠이 그렇게 되기, 이렇게 되고, 음. 음. 그래 기체 이동이 어떻게 되 냐면 뭐중 그 기체 이 동이 세포, 회포. 세포 해석에서, 어, 이런 동맥혈은 정맥혈을 모세혈관이라니까 모세혈관, 그다음에 조직세포 음, 이렇게 하고 그 반대로 c o 2는 조직세포, 모세혈관, 그다음에 폐포 이렇게 가는 거죠. 어, 그럼 어쨌든 조직세포 를 산으로 가는 걸로 되는 거네요. 네, 그렇죠. 조직세포 산으로 안해 되는군요. 음. 그래서 이, 이렇게 가는 이유가 이 기압, 그러니까 이 각각의 그 뭐지 각각의 그러니까, 분압이 가더 음. 크고 보세골이더 크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나게 음. 되는 순서로 가고 이거 시오트는 반대로 분압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순서로 가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죠. 음, 그렇구요. 두번계는또 보면 은그 심장에서 이루어요. 심장 이렇게 두개 이렇게 나눠서 보면 여기가 여기가 좌 좌심방, 좌심방 우심방, 우심실 이렇게 되는데. 일단, 먼저, 몸 전체를 생환하는 최순환을, 그, 순환을 먼저 할 거예요. 최순환은 어떻게 시작하냐면, 여기 좌심실, 여기 아래서 시작해서, 그, 좌심실 대동맥. 그니까, 자심실에서 그 나에서 온몸을 다 돌고 난 다음에, 이제 우신방으로 들어옵니다. 심실에서 음. 이렇게. 이게 최순환. 음. 그리고 이 그, 뭐 최순환인데, 그래서 이제 동맥, 그, 동맥이나 이런 동맥 알아야 되는데, 자심실에서 나온 걸까, 대동맥. 네. 그리고 이제, 이제 온몸 걸치고 우심하고 들어가는 게 대정맥. 음. 그리고 이제, 이번에 폐는, 우심실에서 나오, 그러니까 무조건 나온 게 폐동맥. 네. 그리고 들어가는 게 폐정맥. 그렇군요. 이게 수억